왔다 왔어 왔다 와어카빙 기능자 왔답니다 둥근 칼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보는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t h a n you.